그리고, 안녕. 짜 저희 오늘 우직 갈 거예요. 우집우지 너랑은 안꺼주라는너랑안주 왜? 야나하자고 했는데 건정페이셔 고는 우산을 나올 예정입니다 고기는 나올 예정입니다 갈비살로 아 꼬치는 갈비살로 준비해 드렸고요. 이렇 위에 단색 올라 가지고 토마토랑 새우로 저희가 반가스 만들어 드릴 예정입니다. 보여 드려 드렸어요. 미국 계시면 다음 메뉴 네. 준비해 드릴게요. 조리식으로 할 거예요. 테이블은 여기 서고 있는데 원래는 지금 아서 비틀이라서 제가 근데 해서 이거 높하게 드실 수 있도록 아마이비 반세 올려 드렸습니다. 기본적으로 밑감 돼 있으니까 김에 싸서 한 입에 드시면 맛있게 드실 수 있으세요. 첫번째에브이스는고 준비. 이고오소리 이렇게 포근마로를 밑감은 기야 뭐 내가 대표로 스제비추리 너무 소볼 부와등 사이에 있는 특수 부이로한 마리에서 800g밖에 안나오는저희가우식만의 특제 감정 양념으로 뭘드렸으니까 아니 알려 주 연골하고 닭고기 이상고기는 콧볼 살찜 준비해주셨구요. 열받으셨나보네 해장국은 소고기 마라 해장국 준비해주어요 고기 계란 노른자에 찍어 드셔도. 네, 감사합니다. 씻을때 이거 안 받으셨나요?